예, 너도 할수 있어. 안녕하세요. 당시의 외국어를 책임질 송식김클텔 벌릴라. 크게 벌릴라 하여 김테라 강사라고 합니다. 부탁 드려요. 오늘 <웃음>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지 외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외국어 할때 굉장히 많이 틀려요. 문법적으로도 많이 틀릴 때도 있고 표현상으로도 좀 어색할 때가 있고 외국어를 정말 완벽하게 실수 없이 정말 100% 컴플리트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외국어예요? 그거는 제 모국어겠죠? 오늘 공부 방법은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발휘하는 방법이고요 OTT 서비스 중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언어의 자막을 제공하는 한국 드라마를 고르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쓰려고 선택한 드라마는 인간 수업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너 무슨 양서준냐야 애가 맨날 좀딱 젖어 있어. 번역을 이렇게 머리를 해봐요. 야너뭐양서준냐 What are you? Reptilian or something? 아니다. 양서준니까 amphibian. 애가 이렇게 맨날 젖어 있어. So why are you always o o my, who's he? I'm not there, so I'm not there.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영어 자막을 보는 거예요. 너 무슨 양서준냐야 애가 맨날 좀딱 젖어 있어. 여기서는 Are you an amphibian or what? Why are you always strange? 저는 속들을 썼는데 여긴 드렌치를 썼죠 약간 더 흠뻑 젖은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이즈모 아세오 아세오 카이 때린다나? 라고 번역을 했네요 본인 혼자서는 본인이 틀린지 아닌지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번역이랑 본인 번역을 비교 분석하면서 표현을 교정해 나가는 게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틀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아요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아 수행평가 꿀 빨라고 이쁘했죠 당연히 유령동아리인 줄 알고 아... 수행평가 꿀빨라고 입부했죠 당연히 수행평가는 영어로 Extracurricular Activities에요 근데 꿀빨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프리로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떻게 번역하는지 볼게요 아, 수행평가 꿀빨라고 입부했죠 당연히 I did it to b i f pop my Extracurricular Activities 여기서는 big o p 보강 하다 라는 느낌으로 썼네요 그리고 유령 동아리인 줄 알고 뭐 I thought it was a... 유령 동아리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? 뭐 유령 회사 같은 경우는 보그스 컴퍼니라든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번역된 사람 한번 볼게요 유령 동아리인 줄 알고 여기서의 유령 동아리는 그냥 페이크 클럽이라고 적었네요 실제로 보실 때는 그냥 자막을 껐다 켰다 껐다 가 켰다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지 이걸 보면서 그걸 조금 지필로 삼아서 본인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조금 약간 판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회화가 누를 수 있어요?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머릿속의 한국말을 수 빨리 번역하면 번역할수록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안하고 문장을 외워가지고 말을 하겠죠 언어는 단어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장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 자신이 직접 직역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외국어 문장 있잖아요 그거를 고대로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툭하고 튀어나가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첫 강의라서 굉장히 횡설수술 했는데 만약에 뭐 질문이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